이게 뭐냐면은 어머 이건 사야 돼. 를 보러 갈 거예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오! 보면서 편안하고 힐링이 되고 뭐 즐겁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음, 자 지금 일단 출발 할게요 뭐, 뭔지 설명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은 음, 음, 별을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러 갈 거고 강원도로 별을 보러 가면서 위로 여러분들과 보시는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별도 보고 1박 2일 동안 쉼과 어떠한 힐링을 위하여 여행을 떠난다 라는 의미로 우리 함께 가볼 예정입니다 늘 제가 뒤에만 타고 있던 그 차량을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강원도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새로운데 뒤에 앉아있는 창범이 형도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네, 저 또한 이상합니다 내가 이거 운전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강원도 얼마 만에 갔더라. 강원도가 경호에서 하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죠. 뭔가 그냥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형이랑 뭐 등등 이제 같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냥,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나은데, 진짜 여행하는 듯이 사실 오늘 그래서 약간 의상도. 여행 느낌으로 좀 해봤거든요 여기는 또별 보러가서 여기 별 되어 있는 이거 우주 되어 있는 프린팅된 옷을 입고 요 고기 뭐, 뭐 사지? 고기를 돼지고기로 가죠 삼겹살이랑 뭐 항정살이랑 등등 사고 라면도 사요 라면 와 라면 먹.. 와 라면? 와나 요즘 밀가루 잘안 먹고 있는데 아 한번 먹어줄까요? 먹어 오늘 같은 날 라면 좀 먹어줘야 돼오 예스 벅카 좋지 나 제일 좋아하는 벅카 벅차, 먹카라는 거. 벅차. 설레요잘 <웃음> 먹겠습니다 판타지오 예스, 예스. 판타지 좋아 되게 뒤에 편히 앉아있지는 못할 그래. 것 예? 같아 뒤에가 난 되게 편하진 않아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형이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본 적이 처음 아니에요? 하니발은? 한니발니 아예 처음이다. 아예 처음인 것 같은데? 저의 운전 실력을 보여드리죠. 날씨가 너무 밝았어요 내일은 개나? 오 마이 갓. 난 이런 거 찍을 때마다 날씨가 흐린 것 같아. 저번엔 비 와서 또. 아 저번엔 비가 오고 바람 막 불고. 내일이 일어나서 아침밥 빼먹기? 그침 아침, 아침은 다 내가 혼자 만드나요? 고맙습니다. <웃음> 어, 미역국. <웃음> 네? 미역국. 미 <웃음> 그거 다 까먹었는데? <웃음> 내가 할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더라? <웃음> 내가 할수 있는 요리. <웃음> 아, 살거 미리 메뉴를 좀 생각해놔야 되나? 내가 메모를 <웃음> 좀했 그래 줄수 있어. 고기. 고기, 삼겹살. 삼겹살, 항정살 등등. 등등 그리고 <웃음> 라면 버섯 양파 뭐 마실 거물 음료수 쌈장 소금 허브솔트 이런 거어 헛솔 헛솔 햇반 김치 깻잎 네. 마늘 알겠습니다. 마늘 네. 마늘도 있으면 좋. 좋지 네. 뭐가 필요하지?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내일 아침에 먹을 거뭘해 먹을까요? 나뭘할줄 알더라? 감장계란밥 그냥 해먹을래? 어, 아, 그거 좋아. <웃음> 감장계란밥? 감장계란밥 감장 해먹을까요? 어. 오, 야, 야. 여기. 우와 <웃음> 오... 오, 놀러 왔어, 놀러 왔어. 자시작실력으 어, 한번 보여. <웃음> 선글라스 챙겨왔어요. 여행 느낌 내려고. 근데 흐려가지고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겠지만. 그 필름 카메라 한번 찍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때요? 생각나 나 새우도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새우 좋다. 아, 새우 왜냐면 라면에도 넣을 수. 그냥 <웃음> 라면. <웃음> 일단 어, 야채 먼저 샀는데? 이거 괜찮다 이거면 충분하겠다 이거 충분할 것 같은데? 양파? 버섯? 과일은? 과일 혹시 먹을래요? 과일? 과일이라 하면 토마토가 일단 국룰이잖아 그죠오케 네. 토마토 국룰? 아스파라거스! <웃음> 아 <이거> 뭐. <웃음> 아스파라거스. <웃음>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깐마늘 작은 거이 정도, 음. 정도면 되는 음. 순두부 이거 집게 매수하 어느 정도 먹을려나? <웃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뭐 스킵한 거 없겠죠? 깻잎. 아, 아, 깻잎. 적당한 깻잎 없나? 여기 있다. 나는 네. 아, 이런 게 맛있어. 너무 많은데? 뭐 머스타드 소스 무료 증정. 이건 어, 가야지 어머 이건 사야 돼 계란, 사야 돼. 10개 계란. 사야 돼. 10개 사야 돼. 그쵸 10개도 사실 많죠 어, 이게 6개 그리고 아, 저기 가서 고기 사 고기 와 중화짬뽕 와와 모짜렐라 돈까츠 와, 와, 와 너비야니 내일 그냥 이거 먹을까요? <웃음> 그냥 데워서 먹는 거? 새우 있다 새우? 먹을래? 네? 새우 새우 커자 네. 이제 대망의 고기 바베큐용 돈마호크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뭐 하더라고요 돈마호크 이런 거 유튜브 각 중요하니까 하나 정도 해주고 일단 돈마호크 그냥 사고 어물 좋아요 아, 평창 왔으면 먹어야지 평창 왔어 400g 씩 네. 이게 좀 어차피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뭐... 아, 네. 그거 사야 돼. 쌈장, 솔트, 쌈솔, 쌈솔솔참기름 네, 쌈솔, 쌈솔참, 쌈솔참 네. 쌈솔, 쌈솔 네. 쌈솔 아, 밥, 햇반, 햇반... 하늘이 용는 거... 어, 그러네. 하늘이 형이다 나는 이거 보면 괴물 생각나는 거 아 이거 <웃음> 괴물에서 이거 이거 먹는 그거 병원에서 서울 삼장 허삼아더 작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샘플 느낌 뭔지 알지 <웃음> <웃음> 이거 할게요 근데 과일이라고는 토마토 하나밖에 안 샀네 괜찮은가? <웃음> 아니인데 이거? <웃음> <웃음> 오우야 이거 <웃음> 컨텐츠 다른군. <웃음> 그렇 갑자기 분위기 바뀌네. 나 갔더니 막 주인분은 막 어서 오세요. 오시는데 힘들었죠야 자동차도 더 힘들어하는 거 건데 지금? 와 여기 이제는 빗보장이야. <웃음> 이거 맞아 여기? 불안한 형큰 돌이 있어요 여기 지나가세요 살살 갑니다 제발! 제발! 분위기막 음악을 해보세요 어, 뭐가 있네 크게 슬럼장 같아 어, 누가한명 귀신 보겠는데? 타각시 여기 되는 거 있네. 어, 크다, 우와, 좋은데? 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초점이, 근데, 잠깐만. <목소리도> 좋아요 노래방기기 와, 여기 베란다 겸 바가 있어요. 2층을 한번 가볼까? 야 야, 뭐야? 너무 예다 너무 잘돼 있는데? 벌써 자요? 바로 주에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나도 잘못... 아, 슬리퍼를 하나 가져왔어요돼 창이 항상 있어 일로와 간식? 오네? 우와 운다 간식? 뭐 부터 구울까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토마호크. 이게 두꺼운 돈, 거 이건 토마호크, 돈마호크, 돈마호크 음 기다려 <웃음> 마음이 급해 어. <웃음> 오매워오 <너무> <웃음> 안돼 아 이거야 꼬마 하 같이 <웃음> 아니 어? 안돼! 어? 우리 음식! 이게 너무 크다. 내가 밥을 이제 저 해서 올게. 나한테 별 붙어. 진짜 맛있겠는데? 이게 장난 안 돼? 개조합이? 밥을 데려왔구나? 오디오 그만 쳐 오디오 그만 쳐 오디오 그만 쳐, 오디오 그만 쳐. 오디오 그만 쳐. 온통 그냥 야옹야옹 소리밖에 안나겠다 우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원래도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은 아니거든이 근데 이런. 이런. 이런 환경에서 하니까 이거 더 어렵네. 엄를좀 구별해야 돼서. 아, 고 근데 이거 은글이잘 나왔다, 그쵸? 색깔 노릇노릇하니 좋은데?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형도 좀 먹, 먹고 하죠 오케이 렛츠고 자 먹자 자자자 먹자 먹자 자. 라면 열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순두부 열라면 이제 상범 형이 고생해 주실 거고 오케이. 먹자! 일단 먹읍시다 먹자 나 먹으면서 뭐, 할게 먹으면서 야쓰 야쓰 먹읍시다 오늘 첫 끼다, 첫기첫끼 오늘의 첫째 성공적이네 어. 비주얼이,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데? 음량이 맞아져야 돼? 음! 음. 이야. 이야. 음. 약간 이,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이잖아. 요이거는 전쟁. 이건 전쟁 끝나고. 이제 동이 틀면서. 스로우 <웃음> 모션으로. <웃음> 다시 약간 붓지. 여기 커피 이렇게 끓이고. 둘리 <웃음> <웃음> <웃음> <두> 아닌가? <웃음> 뭐야